아이템이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다. 자, 이제 룰렛대신님께서어너 그따구로 가니까 <웃음> 룰렛대신님이 나를 버렸어. <웃음> 나를 버렸어. <웃음> 아이템을 먼저 돌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좋아요. 일단 가벼운 힘의 머리띠? 자, 손톱. 손톱 나왔습니다. 자, 앱 소리가 나온다? 제발 괴력문 나오면 돼요. 게임은 끝난 겁니다. 여러분,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돌려돌려돌리파, 과연 나오는 아이템은? 개런몬입니다! 좋아, 이거지! 아이고, 어떡하면 좋을까? 아 주작이라니! 아니, 내가 좋은 거 나오면 주작이라고 하고, 꾸준 거 나오면 이거지! 이러고. 나도 즐겨보자. 나도 한 번만 즐겨. 아니, 이거 보세요. 맨날 러 이런 것만 나와요, 진짜. 괴룡몬이 나오면 다 끝납니다. 보여드릴게요, 제가. 자,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내려갑니다. 개잘아, 벌컵만 찍어도 돼. 상관없어. 벌컵도 충분히 좋습니다. 아, 죽어! 아이고아이고 찍으세요! <웃음> 어, 어떻습니까? 아이고, 아이고, 자. 아이고 아깝다 아.. 강력하죠 괴력몬이 강력합니다 자, 커야돼! 나이드! 북발 펀치! 자, 다 이제 필요 없습니다 강력한 짱돌! 괴력몬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괴력! 괴력! 괴력! 하 아, 좋아 달려! 갑니다! 주동 자, 야구르셔야구르죠야구르셔 빠지셨구나! 아이고 빠지... 졌구나! 아이고 좋습니다. 이것이 바로 계룡몬이다. 짱돌든 계룡몬. 계룡몬의 힘의 비결은 손 안에 있는 짱돌이 비결입니다. 야경기인데 이거? 우리 이거 마, 망한 거야? 아니 왜 아무도 안 오지? 왜 아무도 안 오시죠? 아, 자,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니 왜 아무도 안 와. 아왜왜 왜 항상 내가 캐리하면 은왜 우리 팀이 다 망해있지? 뭔가 이상하지? 뭔가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. 자 이것도 내꺼? 못 먹었어요?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야. 그어지 마, 진짜. <웃음> <웃음> 이제부터 내가 정거를 할래. 아니, 내가 정거하는 게 나을 것 같아, 그냥. 안 돼. 다 뺏겼네, 진짜. 안 돼. 오라, 오라, 오라. 아, 죽어. 하나, 둘, 셋. 자, 나이스. 일단 어떻게 든했다 어떻게 든했다 오, 너무 힘들어. 자, 바로 내려가야 돼 여러분. 아니, 모여야 돼, 여러분. 거기 있으면 안 돼. 우리 모여야 돼, 진짜. 자, 벌써 때리고 있거든? 벌써 때리고 있거든? 모여야 되거든요? 아이고! 자, 됐습니다! 자, 이거 불안하거든? 이거 진짜 불안하거든? 이러면 안 되는데? 뭔가 불안한데? 이거 진짜. 나이스, 나이스. 자, 우리 모여봅시다. 자, 파이어는빠졌고요 깔가보기 그냥 때려. 앞에 오그로끌는데 깔가보기 먹어. 좋아. 자, 나이스, 좋아. 파이어는 뭐죠? 파이어는이 <웃음> <빠이 어린이 웃음> 없어졌는데? 여기. 아, 됐다. 좋아. 도망가야지. 아, 부조리해. 이상액씨 너무 부조리해. 아니, 이리 다 박살났네. 이 이러면 안 돼, 이거. 죽으면 안 돼. 어, 죽으면 안 돼. 절대 안 되고. 아, 왜이 부조리하지? 아, 나멀게 억울하게 부조리하지? 아, 즐거워 안 된다니까요. 폭팔펀치와이파이트 e 있으면 무시하면 안 돼요. <웃음> 이거 레벨업이 안돼 갖고 지금 밀리는 것 같거든요. 아 예측이 맞다뇨 아니에요. 이건 지금 나 내가 지금 어떻게든 하고 있는 거야. <웃음> 나 이거 내가 없으면 게임이 없을걸요? <웃음> 가야 돼 이거 가야 됩니다. 가야 돼요. 이거 무조건 싸워야 돼요. 아니고 <웃음> 아니고 아니고 아니고 아니고 아니고 지금 아, <웃음> 아 거기 억울 끌지 마안 돼요. <웃음> 아! <웃음> 뭐가 잘못됐지? 뭔가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? 잘못된 도 아주 잘못된 것 같은데? <웃음> 내가 잘못된 건가? 일단 <웃음> 가자, 가자, 가자, 가자. 자, 풀죠. 자, 이거 잠깐만 지금 백도가 맞지 않을까? <웃음> 어, 이거다, 이거다. 백, 백도가 맞았다. 자, 백도가 정답이었어요. 나이스. <웃음> 나이스! 백도가 정답이었다. <웃음> 자, 이거 다 먹고 집에 가. 백도가 정답이었다. <웃음> 아, 망나뇽님 자고 있어? 뭐예요? <웃음> 아, 백도가 정답이었어. <웃음> 돌격. 如果 我... 아, 캐리 했다, 나. 아, 진짜 캐리 했어. 아니, 이거. 아, 아, 죽어. 아, 선생님, 나 너무 힘들어요. 아무리 해도 너무 힘들어요. 제가 다한것 같아요. 나 이거 충분히 다 했어. 나 이겼을걸? 이겼을 거야? 이겼어? 이겼어? 아, 안 돼, 안 돼. 아, 저기요. 내가 다 했는데요. 자, 일단은, 제가 빠르게 아이템을 돌려볼 겁니다. 자, 렌즈구요. 렌즈 나왔습니다. 자, 안경이 왜 나오니? 아이템이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다. 자, 이제 룰레신님께서 어, 너 그따구로 가니까. 룰레신이 나를 버렸어. 룰레세신님께서 나를 버렸어. 나를 버렸어. 아이고, 죽어! 우와! 죽어 뭐죠? 재밌다~ 아이고 재밌다~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자, 밀어내고요~ 살짝 밀어내 주고요~ 나이스 톡~ 나이스 좋습니다~ 막아주고 나이트, 밀쳐주고 나이트~ 아~ 됐어~ 뭘 넣어야 되는데, 이거 진격의 효과를 받아야 되는데 못 먹었다~ 아, 원래 이거 눈보라 쓰고 눈사태 써야 되는데, 아, 그게 어려워요, 사실~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, 이게 어려워요? 아, 아, 자꾸 이거 안 누르네. 큰일났네 눈사태 눌러야 되는데. 죽어! 아이고, 그거를 따라 들어시면안 되죠. 아이고 좋습니다. 그냥 어 비엣지로 그거 먹기지 않아요. 어 그, 기분이가 나쁜 나 굉장히 굉장히 내가 어쩔한 상황이 나왔었는데. 먹었다! 아잉! 맛있어! <웃음> 어, 궁극기를 빼셨는데요? 궁극기를 빼셔버렸다! 이말이다! 와 <웃음> 어, 대박이다! 이걸로 먹어버렸다! 자또 갑니다! 찍으세요! 아 됐다! <웃음> 아, 순덕이만 먹으면 이길 수 있거든요? 아 이거 아이템이 좀 꼬라지가 이상하긴 한데 이길 수 있습니다. 어, 자 플러스 플러스 다 찍었고요. 자 이거 아야, 이거! 이거! <웃음> 아니 나구기 뿜에 누르고 있었는데? 나 뿜에 구기 누르고 있었는데? <웃음> 아 진짜 <웃음> 아니 룰렛의 신께서 나를 버렸어 이게 그게 제가 이게 원래 나이스! 추정! <웃음> 됐다! 안돼! 제발! 아니야 아니요 먹거리님 그, 그걸로 가지면 안돼요 그고으로가지는거 그, 그,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얼어 죽으시면 돼요 제발 제발 제발 아, 안돼! 가지마 진짜! 아, 아 망했어 <웃음> 아 <웃음> <웃음> 아, 순덕이 먹어도 <먹아뒀잖아>. 쪘어. <웃음> 아니 이겼을 수도 있어요. 아니야, 몰라. 끝까지 같은 소리하고 있네. 꿈도 희망도 없었다. <웃음>